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게임업계 최고의 영광이라 불리는 게임 오브 더 이어 올해의 게임인 고티 전세계에 있는 각종 웹진들과 구독자들이 손수 하나하나 투표를 하여 집계를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임은 그해에 탄생한 최고의 게임이라는 크나큰 영예를 안게 됩니다 아무튼 벌써 작년인 2019년에도 어김없이 고티 투표를 진행하면서 한해 동안 출시된 다양한 게임들에게 많은 전문가들이 투표를 한 지금 과연 우리들의 2 0 1 9년은 어떤 멋진 게임들이 출시를 하여 우리들의 삶을 한껏 즐겁게 해주었을지 그리고 2019년 최고의 게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고티를 받아 공동 10위를 차지한 첫 번째 게임은 슈퍼마리오 게임의 필드를 만들고 플레이하는 마리오 팬들을 위한 최고의 놀이터 슈퍼마리오 메이커2입니다. 전작에 비해 강화된 신규 요소들과 높은 퀄리티의 배경음악 스토리 모드의 추가로 인해 게임의 분륨과 완성도를 탄탄하게 쌓아올렸으며 슈퍼마리오 시리즈 최초로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도입함으로써 좀더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어들과 맵을 만들 수 있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공동 시비의 두 번째 게임은 용과 같이 시리즈를 제작한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용과 같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카무루초를 배경으로 했지만 용과 같이 시리즈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게임인 저지 아이스 사신의 유언입니다. 제작진이 꾸준하게 용과 같이 시리즈와는 달리 독립된 게임이라고 강조를 한 만큼 드론, 스마트폰, 배경 등을 이용하여 탐정 파트를 진행하는 모습은 확실하게 차별점을 주었으며 탄탄한 스토리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죠. 공동시비의 세번째 게임은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의 최신작인 기어스 5입니다 헤일로와 함께 엑스박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리즈는 게임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수 있는 전기톱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적들을 찢어발기는큰 재미를 준 덕분에 꾸준히 사랑받아온 시리즈답게 그래픽, 전투 등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여전히 호쾌한 액션과 배우와 성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캠페인 등 덕분에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공동1 2의 네번째 게임은 쏟아지는 좀비들을 수도 없이 쏴죽이는 영상으로 게임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게임 데이지곤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났지만 발매 당시에는 심각한 수준의 a i 와 각종 버그들 처참한 게임의 최적화 덕분에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혹평을 면치 못했던 적이 있던 작품이죠. 그러나 지속된 패치로 인해서 제기되었던 많은 최적화와 버그 등의 문제를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컨텐츠의 추가로 인하여 점점 사람들의 평가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덕분에 출시 당시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서 최고의 스토리텔링상 올해 에 프리스 게임상을 수상하며 출시 당시의 완성도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2019년 고티를 두개나 받는 쾌거를 이뤄낸 눈물겨운 작품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 공동 1 2의 게임은 배오는타 시리즈로 유명한 플래티넘 게임즈가나은또 하나의 걸작 아스트라체인입니다 비록 일본 특유의 산만한 스토리 재능과 다소 억지스럽고 오글거리는 연출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진부한 액션 게임을 탈피하여 소환수를 소환하여 이를 이용해 전투를 치르는 듀얼 액션이라는 창의성 높은 전투방식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극대화시킨 레벨 디자인과 각종 기믹들로 인해서 수준급의 완성도를 보여주어 여러 평론가들과 웹진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엣지 선정 2019년도 올해 닌텐도 게임 엣지 선정 2019년 올해 게임 10위 유로게이머 선정 2019년 올해의 게임 20선안에 드는 등 상당히 고평가를 받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플레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9위 역시 공동순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이 무려 3개나 존재하는데요. 2019년 고티 9위에 빈다는그첫 번째 게임은 바로 메트로 엑소더스입니다. 핵전쟁으로 지상이 멸망하여 전 인류가 지하철로 대피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메트로 유니버스의 세 번째 작품인 이 게임은 비록 콘텐츠도 빈약한 편이고 각종 버그와 번역은 물론 2019년 최고의 이슈 중 하나인 에픽스토어 독점이라는 수를 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악평을 들었지만 역시나 소설을 원작으로 둔 만큼 튼튼한 스토리라인과 미친듯한 그래픽으로 핵전쟁 이후로 멸망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상을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려 눈을 호강시켰으며 다양한 크리처들의 디자인들 또한 감각적으로 진화하여 전체적으로 끝내주는 비주얼을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수천 논란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꽤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동 9위에 빛나는 두 번째 게임은 도런 캡틴 프라이스의 재림 코르브 디티 시리즈의 전성기를 담아낸 리메이크 작품 코르브 디티 모더너페어입니다 최신 기술과 실력 넘치는 배우들로 무장한 스토리는 동시에 두 캐릭터의 시점을 오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흡입력을 보여주어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시켜주었으며 어두운 지역에서는 야간 투시경을 이용한 전투 각종 기물들을 이용하여 표현해낸 연출들은 그야말로 화려하기 귀지없었습니다 또한 시리즈 전통인 김빠진 사운드를 개선하여 과감한 반동과 묵직한 총기 사운드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어 전체적으로 싱글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있어 극강의 완성도를 보여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떠올려질 만큼 일방적인 러시아군의 악질적인 모습과 이를 정의로 뭉친 미군이 타파하는 구시대적인 권성징악의 국뽕 프로젝트 같은 스토리는 자국민은 물론이며 러시아 사람들에게까지 큰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였으며 싱글플레이에 비해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준 멀티플레이까지 겹쳐 평론과 평가에 비해 유저 평점은 2점대로 처참한 점수를 받은 양날의 검 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네 중국 싫어할 때 아니냐? 마지막 공동 9위의 이름을 올린 게임은 플래그텔 이노센스입니다. 빛을 이용한 진행방식은 이노센트만의 독창적인 특징은 아니었지만 흑사병이 창궐한 시대에 맞게 어둑한캄한 배경과 들끓는 쥐들 덕분에 코즈미코로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과 동시에 하나의 퍼즐로서 사용되어 게임의 재미와 잘 배합된 요소로서 사용되었으며 각종 아이템과 퍼즐을 사용한 잠입 요소들은 자칫 반복되어 지루할 수 있는 퍼즐 게임을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잘 풀어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스토리텔링은 옆동네 어항 아저씨가 후반부 뇌절이 부른 참사라고 평가를 남긴 만큼 아쉬운 스토리 전교와 부실한 보스전 전투에서 좋지 못한 평을 받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동파리 중 하나의 이름을 놀린 게임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프랜차이즈인 스타워즈 시리즈를 원작으로 둔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그간 숱한 스타워즈 게임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고라고 평가받는 구공화국의 버금가는 수작이라고 불리는 이 게임은 21세기에 가장 핫하고 짜릿한 손맛을 자랑하는 신생 장르 소울라이크를 표방한 액션 게임을 채택하여 그간 무쌍처럼 적들을 쓸어 담는 게임 방식이 아닌 하나하나 신중하게 적들과 합을 겨루는 플레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각종 카메라 액션이 담아내는 처형신들은 게임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려 주었죠 이에 잊지 않고 스타워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수 있는 포스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살린 수준급의 스타워즈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동 8위의 게임은 화려한 액션의 정수를 담은 게임의 귀한 데빌 메이 크라이 5입니다. 스토리아 애당초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게임이라 다소 빈약하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를 상쇄시키는 화려하지만 단순해진 조작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다소 단순하고 지루했던 네로에게 데빌 브레이커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부여함으로써 풍부한 조작감을 선사하였으며 V라는 기존의 데빌 메이크 시리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플레이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단테는 좀더 콤보 연구에 치중할 수 있게 각종 아이템들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극단적으로 캐릭터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나눠놓았으며 각기 캐릭터들의 완성도 또한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풍부한 게임의 재미와 각종 컨텐츠들로 인해서 캡콤 이스백이라는 극찬을 받은 게임입니다. 공동 7위의 이름을 올린 첫번째 게임은 아우터월드입니다 폴아웃 1,2 개발의 3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 케인과 디아블로3의 내르티브 디자이너인 레오나드 보에스키가 뭉쳐 개발한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와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npc 디자인들과 억지스러우며 다소 강제시되는 레즈비언이 등장하는 스토리 진행 등 강한 페미니즘과 pc 사상을 뿜어내며 다소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폴아웃 1,2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들이니만큼 베데스다 이전의 폴아웃이나 폴아웃 뉴 베가스와 같은 느낌을 풍기는 완성도 있는 RPG를 선보였으며 그 밖에도 NPC와 대화를 통해 스토리를 진행하는 고전적인 방식 덕분에 많은 올드 폴아웃 팬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불륨이 작은 폴아웃이라는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공동 7위를 차지한 게임은 공교롭게도 공동 순위를 차지한 아우터 월드와 이름이 비슷한 아우터 와일드입니다. 5월 30일날 출시된 게임이지만 엑스박스와 에픽스토어 독점으로만 출시되어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게임은 마치 노맨즈 스카이를 떠오르게 만드는 오픈월드 우주 탐험 게임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행성들을 탐험하여 아이템들을 수집하고 여러 행성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깔끔한 그래픽은 물론이며 로딩 없이 진입이 가능하고 각각 특색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행성들은 게임의 매력을 더해주어 탐험이라는 요소를 완성도있게 극대화시킨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멘즈 스카이의 완성이 이 아우터 와일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6위는 닌텐도의 주력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의 1인용 srpg 파이어 엠블렘 풍화 서롤입니다. 다소 쉽덕같은 그래픽과 스위치 독점작인 이 게임은 머리를 많이 쓰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진행에 힘든 srpg의 진입장벽을 허물어 srpg를 한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게임을 즐기더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어 있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 진행과 이를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스토리 퀄리티와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 설정 덕에 srpg라는 다소 비주류적인 장르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게임입니다 끝끝내 시리즈 최초로 고티를 받아내었으며 더 게임 어워드 2019에서 최고의 전략게임상과 팬투표상을 받아 2019년대에 스위치를 빛나게 해준 작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한 게임입니다 5위는 2019년이 나온 최고의 포인트 앤 클릭 RPG 게임인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trpg를 표방한 이 게임은 신세대들이 즐기며 상상하는 화려한 전투를 동반한 게임이 아닌 인물들끼리의 이야기와 각종 기믹들을 이용하여서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을 가진 게임으로 화려하거나 멋진 전투는 없지만 비참하도록 현실적인 세계관과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방대한 스토리와 게임이 가진 방대한 선택지를 빈틈없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게임을 개발한 만큼 미칠 듯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웹진의 극찬은 물론이며 메이저 웹진 중 하나인 게임 스팟에서는 만점을 주었고 더 게임 어워드 2019에서는 베스트 내러티브 베스트 인디게임 베스트 롤플링 게임 신선한 인디게임 총 4개 수상을 받으면서 더 게임 어워드 2019 최다 수상작이 빛나는 작품으로 타임지 선정 2 0 1 0년도 최고의 비디오 게임 2019년도에 선정될 만큼 극찬을 받은 게임입니다 이게임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한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문학을 읽는 듯한 수준의 높은 장문 덕분에 어지간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게임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정도? 가 있겠네요 4위는 퀸텀 브레이크와 앨런 웨이크라는 다소 독특한 소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게임을 제작한 레미디 엔터테인먼트의 최신작 컨트롤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악하고 부실한 스토리에 가장 큰 악평을 받았지만 염력을 이용한 독창적인 전투와 공포스러운 sf 세계를 잘 구현한 코즈메코로의 세계관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게임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으며 컷신으로 등장하는 tv와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은 다소 난해한 단어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전달력은 떨어졌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 방식을 지니고 있어 게임을 호평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잘 작용하였습니다. 불프라이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적은 볼륨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모든 단점을 상사할 만큼 컨트롤이 가진 세계관이 무척이나 매혹적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3위는 이제 믿고 하는 프롬소프트웨어의 최신작 세키로 섀도우 다이트와 있습니다. 기존의 프롬소프트웨어의 특유의 다크하고 어두운 톤의 그래픽과 끝들의 공격이 묵직하고 느렸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매우 빠른 이동속도와 건물을 오다니는 기동성,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하여 밝은 톤의 그래픽을 사용, 무엇보다 패링 공격 찌르기, 간파 회피, 다양한 도구 등 다양한 전투 시스템의 추가로 인해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빠른 템포의 게임 플레이를 연출하여 프롬소프트웨어의 게임 중 역대급의 손맛을 자랑한 게임입니다. 또한 기존의 적들의 쥐나 패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처형 모션들을 역동적인 카메라 무빙으로 인해 좀더 호쾌한 액션을 선보여 게임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게임의 난이도 역시 역대 프롬소프트웨어의 게임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은 적절하게 게임패드나 키보드 모니터 하나쯤은 붙을 수준의 난이도로 적절하게 밸런스가 잡혀져 있죠. 덕분에 더게임어워드 2019에서 고티를 수상받아 최고의 영예를 받은 게임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2019 최다 고티 수상작으로 예상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3이라서 놀랬죠? 저도 좀 놀람... 2위는 놀랍게도 무려 1998년에 출시한 서바이벌 호러 액션 게임인 바이오하자드2의 리메이크작 바이오하자드2 리메이크입니다. 원작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넓고 한정된 공간에서 퍼즐을풀고 아이템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 한정적인 자원과 전형적인 머리를 맞으면 즉사하는 좀비의 클리셰를 박살내고 계속해서 부활하는 좀비들의 조합은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극강으로 끌어올렸으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든 그야말로 공포게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현 시대에 맞는 화려한 그래픽 세련된 사운드와 탄탄한 게임플레이를 모두 완전히 2019년의 것으로 재탄생시켜 리메이크는 일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작품이 된이 게임은 각종 평론가들과 웹진 들에게 극찬은 물론이며, 2019년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서 고티를 수상받아 2019년 최고의 게임 2위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대망의 1위는 한 천재 디렉터의 집요하고 변태적인 성향이 만들어낸 집대성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코지마가 코나미를 떠나 새롭게 차린 회사 코지마 프로덕션의 첫 작품으로 출시 몇년 전부터 트레일러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이 게임은 다소 난해한 스토리 전달력과 이야기 힘든 세계관 액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전투로 혹평을 받으며 평론가들이나 웹진들도 강의 호불호를 표하면서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만 리더스, 매즈 미켈든 등등의 세계적인 대배우들의 연기로 다듬어진 컷신들은 평소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코지마답게 영화화도 같은 연출력을 보여주었으며 배달이라는 단순한 플레이 방식에 여러 당위성과 이동루트, 수단, 방해물, 보상, 스토리 등으로 튼튼하게 완성시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묘한 재미를 선사하였으며 비록 난해한 스토리지만 그래도 엔딩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이야기의 서사와 폭발하는 배우들의 명연기는 게임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써 작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고비풀린 코지마가 아무런 제약없이 지 맘대로 만든 이 작품은 극강의 호불호를 자랑하며 큰 이슈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2019년 최다 고티를 수상받으면서 사실상 2019년도 최고의 게임에 이름을 올린 게임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어떻게 보면 가뭄같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명작들이 탄생하긴 하였지만 역대급이다 라고 불릴만한 작품들은 전무하였으며 전부 새로운 시도와 특색있는 작품들로 가득하였고 데스 스트랜딩이 최다 고티를 차지하면서 가장 미스테리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데스 스트랜딩을 재미있게 플레이하긴 했으나 최다 고티감인가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1,2,3위 모두 일본 제작사들이 차지하면서 일본 게임사들이 큰 활약을 한한 해라고도 니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2019년은 2020년에 출시할 게임들 덕분에 한 해를 쉬어가는 느낌으로 많이 조용한 한 해였습니다 그 덕분에 2020년은 그야말로 여러 대작들의 피터지는 전쟁터가 예상 되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소비자들의 지갑은 울고 내 라이브러리는 미소를 보내고 있는 기대되는 한 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2019년도 최고의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 안녕